여기 영국 시간은 오후 밤 10시입니다. 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보물, 정말 국가의 보물, 손흥민 선수가 프랑스 원정에 가서 마르스 연나 경기를 하다 다쳤죠. 결과 안 나오다가 한 1시간 전에 떴네요. 손흥민 will undergo surgery after his head injury, which puts a major doubt. 오버 히스 피트니스 포더 월드컵 머리 부상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월드컵 출전 여부에 큰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제기되고 있다. 물론 월드컵도 문제야. 수비의 김민재, 공격의 손흥민 빠지면 나머지 선수들이 무리죠 솔직히. 그런데 내가 열받는 거는 포트넘에 두 명의 엄청난 선수가 있죠 손흥민과 케인 케인은 득점왕 세번 출신이고 손흥민은 작년 시즌 득점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하는 골을 봐봐 우리의 흥민이가 이따위로 크게 다치 험한 플레이를 할 짬밥이고 수준이냐? 경합을 할수 있어 누구나 공격수건 수비수건 그렇지만 흥민이는 작년까지 봐요 이런 헤더 경합을 많이 하지 않았어 오래 와서 경기가 유난히 안 풀리면서 물론 초반에 부진한 것도 있지만 작년만한 기회를 만들어 줄 놈이 그렇게 없는데 뭐라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흥민이한테 많이 줬거든요 월드컵 뛰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면 얼마나 되겠어 수술 후에 푹 쉬어야 돼 월드컵 끝나고 올 시즌 후반기 이적 시장에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제대로 대우받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